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강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어, 배워볼 거예요. 자, 어 일단 어 어떤 그 앱들을 써서 공부할 거냐 그러면 공부할 거냐 그러면 <웃음> 스마트폰용 영상 편집 툴은 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편집들이 키네마스터라는 편집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툴은 블로우라는 편집 툴이 있고요. 또 어, 과거에는 비바비디오라는 것도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비타라고 하는 앱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너무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쪽에서 어, 우리가 이제 고민해본 거지 이제 좀 뭔가 즐기고 이해되시겠어요? 화려하고 남들한테 막 뭔가를 화려하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편집 툴이라 그러면 블로우나 비타를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블로우나 비타를 써서 편집하면은 굉장히 이쁘게 편집할 수 있어요. 근데 <웃음> 우리는 무언가 어, 물건을 소개하거나 이해되시겠어요? 무언가 광고하거나. 즉 이제 형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형태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화려하게 뭔가를 편집해서 만들어서 소개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면 블루나 비타를 해드리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소개를 하기 위한 영상들을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화려해버리면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야 되는데 막 화려하게 움직여봤어요. 그러면 물건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요. 이, 이해되시나요? 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비바 비디오나 키네마스터 같은 전문 편집 툴을 쓰는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우리 교재에도 기본은 비바 어, 비, 키네마스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네마스터 가지고 영상을 편집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편집하기에는 당연히 이제 키네마스터를 다운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여기.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토어 이쪽에 플레이스토어 네. 플레이스토어 앱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요거앱 실행 하셔가지고 그죠? 네. 앱 다운받는 거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네, 앱 다운받는데 별도 설명 안 드릴게요 가셔서 여기서 키네마스터라고 검사합니다 키네마스터 자 키네마스터를 검색하면 이렇게 <웃음> 이렇게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해서 화면이 딱 나오고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설치하라는 화면이요 설치하시면 되요 설치 자, 설치하는 동안 잘 들으세요 설치하는 동안 자당연하겠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영상이 있어야 편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찍은 영상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네. 자 자, 질문할게요. 찍은 편집할 영상 있는 분? 다 없네. 거의 다 없네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고 다니시고 영상을 안 찍으세요. <웃음> 자, 그러면 두 가지 형태대로 편집이 됩니다. 사진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드릴 테니까 영상을 우리가 편집할 영상이 한 그래서 한 1분 30초 정도 분량의 영상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직접 편집을 해보죠. 안 그러면 편집을 못 해보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어 1분 30초 분량의 편집 영상을 찍는데 영상은 절대로 세로로 세워서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찍는 거는 내 영상 보지 말라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찍어야 돼요, 영상은요? 가로로. 그 비율은 16대 9죠, 그죠? 네, 비율은 16대 9 비율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서, 어, 찍어서, 1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편집을 할수 있어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영상이 없는 분들은 빨리 카메라 압시랑 한 다음에, 여기 우리, 여기 저를 찍으셔도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아니시죠. <웃음> 그죠? 네,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 저는 상관없으니까, 어, 저는 초상권 같은 거는 전혀 지적 안 하셔도 되니까, <웃음> 마음대로 쓰셔도 되니까, 네. 수업하는 영상을 찍으셔도 되고, 1분 30초 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분 30초 영상을 찍으세요. 우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도 빨리 영상 없는 분들은 화면 정지시킨 다음에 영상 찍으세요. 자, 이제 영상 다 찍으셨죠, 여러분? 네 찍으셨고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찍으실 때 비율이 16대 9입니다 어드,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 실행하시면 실행하면 상단에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9대 16이냐 아니면 이 비율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대 4로 돼 있으면 3대 4로 돼 있으면 이제 가로가 아니라 그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돌렸을 때 4대 3로 으 바뀌는 거예요 비율이 네, 바뀌는데 이거를 4대3으로 할 거냐, 아니면 1 6대9로할 거냐, 1대1로 할 거냐, 풀로 할 거냐, 네, 네 종류가 보통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16대고로 찍으셔야 영상이 안 잘려요, 여러분. 4대3으로 찍으면 좌우측에 시커먼 부위가 조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반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세로로 찍게 되면 너무 양쪽이 시커먼 게 엄청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도록 안 나오도록 꼭1 6대9로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1 6대9로요 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네. 다 됐을 거라 생각하고 진도 나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키네마스터 앱을 설치했죠? 네, 키네마스터 앱을 설치하면 키네마스터 앱을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키네마스터 기억나시나 요 여러분? 그죠그 전에 그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멸치 기억나세요, 여러분? 멸치 기억나세요? 예. 멸치 앱할 때, 자, 멸치 앱할 때, 여러분들이 뭘 만들었어요? 여기 그, 그거 만들었죠? 저기, 인트로, 그죠? 그죠. 이 인트로를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봄 음. 오프닝 인트로, 이 인트로 있죠? 인트로가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지금 다운받아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지, 그죠? 다운로드 했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이 인트로를 가지고 올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인트로가 어디에 다운된지 보여드릴게요 갤러리지 갤러리 갤러리에 가보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서 그 다운로드 갤러리에 보시면 다운로드 여기 보이세요 다운로드 보이세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들어가면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인트로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저장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됐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키네마스터를 실행해 볼게요 키네마스터 네. 자 키네마스터도 당연하겠지만 돈 주고 사야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무료버전 쓸 때는 광고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광고 가 엄청 많기 때문에 광고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무료버전은 광고는 최대한 넘기세요 자 앱으로 이동 키네마스터 나오죠 그죠 클릭 그럼 키네마스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웃음> 특정한 권한 권한을 부여하라고 나올거예요 권한 그럼 권한들 다 입력해주시고 나면은 저처럼 요 키네마스터 이 화면으로 들어올거예요이 화면 네. 근데 자, 잘 들으세요 어, 처음 키네마스터를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처음으로 키네마스터를 설치하신 분들은 이것만 나와요 키네마스터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안,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이부분이안 나오는 분들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뭐? 요거 예, 요것만 나올 거예요 이것만 나오면 정상이라고요 그것만 나오면 정상이에요 혹시 안 나오신 분 계세요? 빨리 이하면못 들어오신 분 진도를 나, 나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나오면 돼요 그렇게요 네. 못 들어오신 분안 계시죠? 네. 진도 나가도 될까요? 그러면? 네. 네. 자, 한번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영상을 불러와야 되죠?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죠? 플러스? 네. 클릭합니다. 그럼 비율을 물어보죠. 네. 어떤 비율을 편집할 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어떤 거예요? 16대 9이 녀석 그죠? 네, 16대 9예요. 16대 9. 클릭! 자 16대 9를 클릭하게 되면 또 광고가 나오네요 치사 빤사에게 계속 광고를 갖다가 네.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요 네, 자. 이상한 나라 언어로 돼 있어 가지고 몰랐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우리가 멸치에서 맞았던 인트로 있죠 인트로 인트로 어디 있다고 다운로드 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다운로드 에 있는 인트로를 먼저 불러옵니다 인트로를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는 뭘 불러와요? 편집할 영상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편집할 영상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으면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카메라라고 하는 폴더에 있겠죠, 여기. 그죠? 카메라는 폴더에 있겠죠. 만약에 내가 샌드 애니어로 영상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샌드 애니어라는 폴더에 가면 있다고, 그 영상이요. 이해됐나요?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다운받았어요. 그럼 어디요? 카카오톡 다운로드란 폴더에 있다고 여러분. 또는 카카오톡 폴더거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영상이 어디에 있느냐는, 무엇으로 받았냐, 무엇으로 찍었냐에 따라서 고안의 그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걸 찾아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 만약에, 우리 카메라에 있다 생각해 볼게요. 자, 설명드릴게요. 카메라에 가보면, 자, 자 카메라에 가보면, 잘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요렇게 사진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요? 네. 이게 이미지라는 의미의 이미지. 이게 이미지라는 의미의 이미지. 그리고, 그리고, 자, 어, 이미지 말고 비디오를 눌러볼게요. 비디오를 눌러보면,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요 필름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거요 필름처럼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비디오라는 의미 비디오. 그래서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걸만 가지고 영상인지 이미지인지 를 구분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요, 누르면 사진을 편집할 건지 아, 사진을 편집할 건지 비디오를 편집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내가 사진만 보고 싶어요, 그럼 사진만 나오고요. 이해됐나요? 영상을 보고 싶어요 그럼 영상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사진보다는 영상 쪽이 많으니까 영상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과 이미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걸 두 개가 체크되면 사진과 이미지가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섞어서. 개념이 해되시나요 찾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영상이 샌드 애니웨이에 있어서 샌드 애니웨이에 있는 영상 중 하나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을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영상이 들어왔죠. 두개두 두 개가 체크돼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실수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와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얼마든지 지우는 방법다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끝났으면 여기 V 자 표시 보이세요? V 보이세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있는 V 요거 항상 이제 시작할 거예요. 완료됐어요라고 하면 무조건 저 V를 누르시는 거예요. V V를 체크하면 체크하면요. 편집하는 화면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세로로 찍은 거죠. 이게 지금 가로로 찍은 거죠. 세로로 찍은 거죠. 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진, 이런 영상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은 지워야 돼 그죠? 지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지울 영상을 먼저 선택. 화면을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화면을 터치하면 왼쪽에 휴지통처럼 생긴 버튼이 나와요. 이게 삭제 버튼이에요. 삭제. 클릭하면 영상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잘못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는요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키네마스터 또는 다른 영상 편집 툴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영상 툴을 편집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알면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이 50%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당연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였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으로는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알면 영상 편집하는 데 50% 끝난 거예요. 자잘 보세요. 어떤 영상 편집 도구에는 툴에는 보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 무조건 이 선이 있어요. 이 선. 이 빨간색 선. 요거 보이세요? 자저 선이 저 선이 뭐냐면. 편집 위치에요 편집 위치. 저 선이 있는 위치에서 글씨가 써지고요. 저 선이 있는 위치에서 배경음악이 들어가고요. 저 선이 있는 위치에서 영상이 분리가 되고요. 저 선이 있는 위치에 추가 사진이 들어가고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가 무언가를 작업하기 전에 저 선의 위치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분명히 글씨를 썼는데 어디서 썼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영상을 잘랐는데 잘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의 이 빨간색 선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저 선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면또다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음악을 추가했는데, 이게 뒤에 가 있어요, 여기 뒤에. 여기 뒤에. 뒤에 음악이 막추가돼 있어. 그 없어. 소리만 나오고, <웃음> 화면이 없어. 그러면서 나와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라 생각보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 필름지거든요 여러분. 여기 필름이에요 영상이에요, 영상. 여기를 클릭해서 쭉 움직이면, 이렇게움직이죠 보이세요? 움직이죠, 여러분. 자, 움직여요. 자. 요, 선이 있는 위치가 위에 상단에 보이는 거라고요. 요 선에 있는 위치가 그 위에 보이는 영상이, 영상이라고. 이해됐죠? 네. 여기 미리 보기 영상이 되겠죠? 일정이에요 그래서 쭉 옮겨볼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 가면, 이렇게 쭉 해서 가볼게요. 네. 터치해서 쭉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제일 앞에 가면 당연히 이게 인트로죠. 그죠?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로 나눠져 있죠. 이게 뭐예요? 영상이 두 개라는 의미예요 이 앞에 영상과 이 영상이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따로따로라는 의미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상이 한 개지만 그죠? 여기는 영상이 두 개라는 의미예요 앞에까나 뒤에까나 이렇게 있다는 의미예요 네.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여기서 첫번째 부터의 플레이 버튼 보이죠? 플레이 그죠? 여기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게 재생이 되죠?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영상이 재생이 되겠죠? 여러분 그죠? 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트로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불루에서 브루에서 인트로 먼저 불러오고 영상 불러온 다음 편집한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기본인데 자 이제 두 가지를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을 편집하는 순서 여기까지 알면 이제 영상이 80%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편집이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진짜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제외 나머지는 전부 이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이쁘게 만들 생각이 없으면요 은 대부분 뭐예요 제가 알려드린 몇가지 사연다 끝나요 여러분 이쁘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무언가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 것 뿐인거예요 이쁘게 만들 생각이 없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시간에만 알려드린 것만 하시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원래 는 오늘 이쁘게 만들까지다 하려고 랬는데 퀄리티 높은 영상까지 아마 우리가 오늘은 이번 시간까지는 이쁘게 만드는 거 어렵고 다음 주 오시면 이제 좀더 예쁘게 만드는 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추가로도 예쁘게 만드는 오늘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영상을 편집하는 순서예요 이거를 기억하면 돼 우리가 영상을 편집할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자막, 또 자막이다. 또 뭐, 어, 또, 어, 네? 어떻게? 순서 배열. 순서 배열. 또. 시간, 시간. 네. 불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삭제. 뭐 네. 불필요한 거 삭제 시작하면서 해가지고. <웃음> 자, 영상을 편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 꺼지게 잠깐 할게요 잠깐만요 네. 설정을 조금 들어가서 네. 이게 중간에 얘기다 꺼져 버리니까 안 꺼지게 좀 할게요 네. 왜 소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때 소리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영상도 끊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엔 소리가 인트로는 엄청 크게 늘리는데 이해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목소리는 예, 영상에 들어간 소리는 따로따로 녹음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거는 소리가 낮게 들리는 거야 근데 볼륨을 처음에 어떻게 낮춰서 듣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처음에 인트로 너무 세니까 낮춰서 듣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게 다시 소리 볼륨이 너무 낮으니까 어떻게 다시 또볼륨 올리는 거야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요 두 번째 처음에는 소리가 잘 나와서 낮춰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소리가 너무 또 크게 나와가지고 어, 소리가 너무 또 크게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노, 또 낮추는 거야 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리 때문에 여러분 영상 듣다 보면 짜증나는 경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소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바로 들으면 팀이 나가면 되는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먼저 볼륨을 안 맞춰놓고요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편집하다 보니까 특정한 부분에서 볼륨을 올리고, 특정한 데 볼륨을 낮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놈은 커지고, 어떤 놈은 작아지는 거예요. 또, 따로따로 찍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찍었을 때, 그때마다 볼륨이 다 다르죠. 네. 그게 갖고 오면, 이게 같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볼륨 소리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아니 완전히요. 네. 그래서, 소리가 미치는 영상이 여러분들 엄청 큽니다. 그, 초반에, 어 자르기 전에 왜냐면 커팅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걸 해야 돼요 잘라도 되고 자막도 넣어야 돼요 근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맞춰야 되는게 소리가 일정한가 사람들이 듣기에 무난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제일 먼저 소리를 맞춰야 돼요 소리를 이해 되시겠어요 근데 아까 인트로는요 그 퀄리티가 기본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소리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목소리 녹음은 내 기본에 맑게 있는 성능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작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올려주든가 위에 있는 걸 내려줘야 되겠죠 앞에 있는 영상의 소리를 내려주든가 뒤에 있는 영상의 소리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죠그 작업을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자, 우리는 지금 영상의 소리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영상의 소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영상의 소리를 조절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영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 조절할 영상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영상의 소리를 조절하겠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디오라고 적혀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오디오라고 적혀 있으니까 자꾸 얘를 누르는데 얘 오디오는 뭐냐면요 오디오는 뭐냐면 배경 음악이에요, 배경 음악. 이거는 배경 음악이에요, 배경 음악. 그래서 영상의 소리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딱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별도의 편집 메뉴가 짠 하고 나옵니다. 나오나 여러분? 나왔죠? 거기에 가면 여기 사운드처럼 생긴 스피커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이걸 클릭하면 이게 소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얘를 마스터 볼륨을 위로 올리면 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이거를 내리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여기 스피커처럼 생긴 버튼 있죠? 얘를 뚝 하고 클릭하면 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영상을 찍어왔죠? 찍어오면, 그니까 잡음도 막 들어가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음을 싹 없애버리고, 내가 더빙 할 거야. 이해됐나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필요, 그, 소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소리를 없애버리는 경우죠. 이, 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소리를 낮추거나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높다 그러면 이걸 낮추면 되겠죠, 소리를요. 그죠? 소리를 낮춰주고, 낮춰주고, V! 그죠? 두 번째 영상은 소리가 낮아, 그죠? 두번째 영상 소리가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다시 올려주면 조금 더 올려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V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적절하게 비율이 맞아져서 소리가 비슷하게 갈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상을 안 자르고 지금 한개인 상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꺼번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미리 잘라버리면 각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각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못 맞춰요 여러분 그나마 PC에서는 PC에서는 그나마 지금 맞출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손가락으로 조정하는 거다 보게 되니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 비율 맞추기가요. 그래서 처음에 자르기 전에 딱 맞춰놓으면 이제 소리는 일정해졌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잘라도 소리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볼륨 높여서 듣는 사람은 계속 높여 듣는 거고, 낮춰서 듣는 사람은 계속 낮게 듣는 일정해 가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영상을 잘 만들어 놓고도 어, 영상이 조금 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조여서라는 그런 부분에서 튕겨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듣다가 너무 짜증 나니까 소리가 너무 작으면 특히 이어폰 성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서 요즘에 스마트폰 볼때 그래서 소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이해됐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르기 자르기 불필요한 거두 번째는 불필요한 영상을 잘라내는 건데 자 왜냐 그러면 영상을 안 자르고 편집하잖아요 여러분 자막부터 먼저 쓰고 배경부터 먼저 넣 음악부터 먼저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스마트폰으 영상을 자르는 순간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춘다고 또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 3중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리를 맞추고 두 번째 하는 게 불필요한 영상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음을 하든 자막을 집어넣든, 대강음악을 집어넣든,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지.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 나중에 편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편리한 대신에, 세세한 편집이 잘안 돼요, 스마트폰이요. 세세한 편집이.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짜증, 그니까, 요만큼 때문에 오류가 나서못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아주 작은 범위 때문에. 그니까, 러 처음에 그 순서만 잘 찍어서 접근하시고, 그리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 영상 편집을 하다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얼마나 맞는 방법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해보니까, 어, 제가 이제, 중간에 질문도 많이 받고, 가서 또 와도 많이 드리지 않을까 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요. 처음에, 처음에 그거를, 머릿속에 딱 인지하신 다음에 쓰세요. 첫 번째가 뭐, 소리. 두 번째, 어 자르기. 이 순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뒤죽박죽 해도 크게 여러분들이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게 문제될 일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기본으로 됐죠. 그죠? 자르 이제 그러면 당연하게좀 소리를 맞추는 방법은 이해를 하셨죠. 그죠? 소리? 소리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빈 공간을 클릭하면 처음부터 요네 가지 메뉴가 나오죠. 보이세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영상을 클릭하면 다른 메뉴가 나오죠? 지금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는요 오른쪽에는 변화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선택한 메뉴 있잖아요. 선택한 메뉴를 편집하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무언가를 불러오는 화면이나 추가하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키네마스터를 알면 끝났어요. 이제요. 이 나머지 부터는 마음대 뭐 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 여기까지가 키네마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메뉴 활용도에 하, 하는 건데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편집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소리는 맞췄죠? 네. 소리는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많은 뭐 거예요? 아. 잘라내야 될거 아니에요 자르게 하는 방법이죠 그죠? 어떻게 자르는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당연히 인트로를 자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인트로, 인트로를 자르지는 않겠죠, 그죠? 인트로를 자르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자, 영상을 자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영상 자르는, 자르 때, 앞에하고 뒤에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앞뒤. 앞에, 뒤에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앞뒤를요. 앞뒤를 어떻게 없애냐, 그러면. 클릭해 가지고요 클릭하면 여기 노란색 점점점 보이세요? 여기 노란색 점점점 네. 예. 이걸 꾹 누르고 땡기는 만큼 없어져요 앞에 게. 그러니까 저 노란색 점점점을 내가 없애고 싶은 범위가 범위만큼 쭉 땡기면 그 범위만큼 영상이 사라져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뒤에 가서 제일 뒤에 가도 뭐가 있어요? 노란색 점이 있죠? 이 노란색 점을 쭉당기면그당기는 것만큼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앞뒤 자를 때는 굳이 커팅을 안 해도 요것만 갖고도 앞뒤를 없앨 수 있어요. 요것만 갖고도. 내가 만약 앞에 촬영하다 실수했잖아요. 그죠? 그 실수한 부분만큼만 쭉당겨서없애버린다음에 시작 지점만 내가 제대로 된 부분을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끝나는 지점도 여기까지 끝내야지 하는 지점까지만 싹 없애버리면 된다고요. 앞뒤 당기는 거.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땡기는 거는 앞에 하고 뒤에만 되잖아요. 그죠?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간에 툭툭툭 툭, 툭 잘라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중간에 툭툭툭 툭, 툭 자르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보면 잘잘 잘 보세요. 어려워요, 자르는 방법은. 근데 일단은 앞뒤 자르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 대다수는 끝나요. 근데 이 자르는 중간에 자르는 방법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커팅하는 방법 알려주는 이유는 어, 이렇게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초상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찍었는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얼굴이 보이죠? 그 걸면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 보이는 부분을 드러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보통은요, 이렇게 영상이 긴 시간이 있으면, 여기 앞에 하고, 여기 뒤에를 잘라내지만, 사람이 보이는 요 부분하고 요부분에 요거를 잘라서 없애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그런 네. 형식으로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네. 첫번째 아까 봤던 것처럼 앞에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앞부분 없애는 방법이 잘 보세요 앞부분 어디까지 없앨건가 쭉 보고 내가 요만큼까지 없앨래요 라고 지정을한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는 지금 이만큼이 필요가 없어 여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자른 다음에 얘를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먼저 잘라야 되겠죠? 여기를 먼저 잘라야, 그죠? 여기를 먼저 잘라야 내가 없앨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르느냐? 제일 먼저 빨간색 선을 그 위치에 갖다 놓는다. 그죠? 그 위치에 갖다 놓는다. 그 다음에, 자, 영상을 클릭한다. 영상을 자를 거니까. 영상을 자를 거니까. 거기에 보면, 가위라고, 가위, 보이세요? 여기? 가위를 클릭한다. 그리고, 요네 가지 중에서,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제가 네 가지 설명을 다드렸지만 나중에 헷갈리 미쳐,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만 기억해요. 몇 번째 거 클릭한다? 세 번째 거. 그냥, 무조건 여기 분할이라고 되어있는, 분할. 위에 트림 하면 안 돼요. 꾹하는 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트림 하면 안 되고, 여기 분할 보이세요? 분할?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됐죠? 걸이 분할. 분할을 세 번째 걸 클릭하면 이제 영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분, 분리가 돼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다라는 거는 영상이 두 개가 분리가 되었어요. 라는 의미라고 설명드렸죠? 기억나나요? 그러면 내가 없애고 싶은 범위를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휴지통선으 생긴 거 있죠? 눌러서 날려버리면 그 부분이 짠 하고 사라진 거예요. 이제 영상이요. 이게, 앞에 자르는 방법이에요. 뒤에 자르는 방법 똑같죠? 뒷부분까지 가서, 자, 뒤에 가서요. 내가, 여기까지만 두고 끝이야, 이제. 예,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뒤에, 또 내가 공공실궁실 되거나 조정하는 게 나온 거죠. 누르기, 끝나기 전까지. 그럼 그 부분은 없애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까지 가서, 클릭하고, 가위 누르고, 몇 번째 누르라고요? 세 번째 거. 그러면, 얘 뒤에, 뒤에만 또 남쪽 분리됐잖아요. 그죠? 이 뒤에만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휴지통. 그러면 뒤에가 짠 사라지겠죠? 앞뒤를 자르는 방법이죠? 중간 자르는 방법은 더 쉽죠? 어떻게 해요? 중간은, 보세요. 중간은, 자, 중간은, 여기 한번 중간을 자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부분하고 오죠? 첫 번째 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을 잘라서 이 중간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 해됐나요 여러분?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만약에 중간을 자를 거야, 그러면, 자를 부분에 여기 와서, 그죠? 자, 나는, 그럼 어디를 자를 거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한번 자르고,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자르는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그죠? 그러면, 그첫 번째 위치에 와서, 클릭하고, 가위를 가위 누르고, 세 번째 거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자를 때또 가서, 그죠? 또세 번째 거죠? 다시 영상 선택하고 가위 누르고 또세 번째 거죠? 그죠? 네.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그죠? 네. 나누지 중간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 다음에 휴지통. 그러면 중간이 퉁 하고 날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필요없는 부분들 영상을 쭉 보면서 탁, 탁, 탁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영상을 자르지 않는 게 좋겠죠. 엊그저께 이제 저한테 문의 오신 분이에도한 분이 뭐냐 우리 여기는 아니에요 다른 데 수업받는 분인데 어, 경매하시는 쪽이거든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야외에 나가서 임장 활동하는 임장 활동. 그래서 선생님 이제 교수님이 나가서 막땅히 아, 어쩌고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 따라가신 분이 15명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그분들 얼굴이 다 나오잖아요. 그분들 얼굴을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때 제가 미쳤다고 그랬죠 <웃음> 못해요 그거요 할 수는 있어요 노가다 작업하면 돼요 정지된 영상의 모자이크 작업은 이제 쉬워요 그냥 해버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움직이는 영상은 따라가야 돼 모자이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완전 노가다 쌩 노가다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찍을 때도 찍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이 사람 얼굴이 안 나와야 돼 그러면 최대한 이해되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 볼 수, 배제를 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밑으로 내려서 얼굴이 안 나오게 찍는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다 찍어 놓고 그렇게 편집하려고 하시면 미치는 거아니에요 못해요. 그거 내가 한, 그, 한몇 명, 몇 번, 몇번 해서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하는 방법을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한 3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냥 다 자를래요. <웃음> 커팅하이 낫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일일이 하나씩 하기가 무지막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찍으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상대방이 최대한 안 나오게 찍어주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커팅을 하거나, 진짜 커팅을 하면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자이크 처리해야죠. 그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야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다 알려주긴 하겠지만은, 알려주긴 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범위를 안나오게 낫다는 거죠. 안 나오게 하는 게. 요 영상을 찍을 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없애고 그죠? 잘라내는 것까지 했잖아요 이제 하나만 다 하고 여러분들 작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그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더빙을 해야 돼 더빙 그죠? 더빙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찍어왔는데 여러분들 외부에서 무언가를 찍으면 은요 실내에서 찍지 않는 이상에는요 외부에서 찍어와가지고 의미 없어요 온갖 잡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찍으면 강아지 소리, 뭐 자동차 소리 그다음에 어, <웃음> 그 다음에 옆에서 어이 김사장그소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 다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 편집하기 무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날려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운드 들어가서 소리를 없애버려 그죠? 그럼 아예 이 영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재생을 시켜도 재생을 시켜도 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하는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더빙을 하는거예요 더빙. 이해되시나요? 더빙. 자 그러면 여기 더빙은 여기 녹음 버튼 보이세요 여러분? 녹음 버튼. 녹음 버튼을 클릭하는거예요자 클릭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게 뭐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위치를 정하라 그랬잖아요. 위치 그죠? 제일 먼저 이 빨간색 위치를 정한 다음에 여기 시작 버튼 보이죠? 눌러서 자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어, 제가 지금 더빙 하는 건데 실제로는 제가 얼굴에 저렇게 하고 있지만 은저 어, 얼굴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제 목소리 더빙 하고 있는 거예요 더빙 되는 목소리로 잘 들리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빙이 끝나면 여기 정지 버튼 있죠 끝나면 정지 버튼 눌러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더빙이 된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더빙 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앞에 가서 재생을 시켜 볼게요 네. 자, 재생을 쉽게 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어, 제가 지금 더빙하는 건데 실제로는 제가 얼굴에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 저 얼굴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제 목소리 더빙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죠그 외부에서 영상을 찍어 오신 분들이 내가 중간에 내 목소리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하시면 이렇게 더빙하시면 된다고. 더빙. 그러면 기존에는 소리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선택하고 소리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더빙하게 되면 은 깔끔하게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자, 일단 어, 후다닥 제가 저, 저, 그 전체적인 컨트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컨트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른쪽에 이 있는 화면은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 대상에 대한 편집함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영상 밖에 없었는데 이제 뭐가 생겼어요? 소리가 생겼죠 소리 녹음 더빙 한거 그죠? 네 생겼잖아요 녹음을 선택하면 녹음을 편집하는 화면이 나온다고 이렇게 음...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녹음에 또뭘할수 있는 거예요? 볼륨을 또 조절할 수 있어요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동안 기능적인 위주로 막 설명을 드렸더만 나중에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개념적인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개념적인 거. 그래서 개를 선택하니까 이 녹음을 편집하나 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아, 내가 글씨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글씨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구나.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해되시겠어요? 그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집할 영상을 선택해야 되는 이거를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편집하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면 저한테는 상식이었는데 이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신 이걸 이런 아이디 쪽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상식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요 자 오디오를 선택하니까 당연히 이 더빙한 거를 편집하는 화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음성 변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할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건데 실제로는 제가 얼굴에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번 한번 만들어 놓고 이쁘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눌러 보면 돼,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 기본 원리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돼요. 나머지 기능들은 지금좀 변조하는, 하고 하는 기능들은요, 그냥 한번 눌러보면 바로 알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이 생각하면, 아, 내가 목, 영상 목소리 녹음했는데, 이번에는 내 목소리 말고 좀 재밌게 나가야 될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영상을, 어, 음성을 선택해보면, 그 음성을 편집하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이해되나요, 여러분? 거기 보면 변조하는 기능이 있겠는걸? 이렇게 유추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 딱 배운 것만 아는 거지 배운 것만 아는 거죠. 거기에 그런 기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도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셨던 분 없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실습을 해보는데 지금 이제 아 영상의 소리를 볼륨을 이렇게 조절하는구나. 그다음에 자르는 건 이렇게 자르면 되는구나. 지금 찍은 영상이지, 그죠? 지금 찍은 영상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볼 거예요 오늘. 자기 개인 유튜브에 올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음, 별로 안 놀라시네. 어쨌든 올려보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막도 집어넣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막은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요? 해 볼륨 조절하고 그죠? 볼륨을 이렇게 이렇게 인 인트, 지금 인트로를 넣었으니까 인트로랑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랑 일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 여러분들 목소리를 없앤 다음에 더빙을 하든지 일단 여러분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소리가 소리가 들어가야 여러분 자동 자막 입히는 거 가르쳐 줄 거라고 해요 여러분 소리가 없는데 자동 자막 어떻게 만들 거예요? 안그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 교재에는 없는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거고 우리가 우리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수업 받을 때또 새로운 것도 배워 가야 돼 이제 교재 없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 편집을 하는데 기본적인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 자막이 들어가는 방식을 알려줄게 자동 자막 자, 자막이 자동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스마트폰에서 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방법까지 그 해주려면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목소리가 그죠 더빙까지 한번 해보시면 더빙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자르고 그 다음에 더빙도 해보는 거예요, 더빙도요. 소리도 없애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상에 자막 넣는 거 해드릴게요, 자막 넣는 거요. 네. 자, 보세요. 네. 영상에 자막 넣는 거 해드리죠. 네. 쭉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 이제 여기 위치에 영상의 자막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자 여기 메뉴에 보면 아이고 자 네. 갑자기 메뉴가 사라졌어요 자 여기에 메뉴에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미디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오디오라는 게 있고, 녹음이라는 게 레이어 네 가지가 있죠. 보이세요? 네. 오디오는 배경음악이고, 녹음은 말 그대로 목소리 더빙하는 거였죠. 그러면, 미디어는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자막은 어디 있겠습니까? 레이어. 레이어, 그죠? 레이어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막은? 그, T, 그죠? T. 그래서 T를 넣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빨간색 여기 선 위치를 정하라 그랬죠. 그 위치에 자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T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자막을 입력하는 코너가 나옵니다. 원하는 자막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원하는 자막을요.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법. 왜 네, 영어로 나오구나. 죄송, r 리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법.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여러분. 네.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씨가 들어와야 되지, 안 보이죠? 왜? 네. 흰색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자, 화살표 있죠, 화살표. 요거를 꾹당기면 글자가 커져요, 이렇게요. 보이세요? 네. 글자가 커지고,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흰색깔 보이세요? 흰색깔? 이 네. 흰색깔. 이걸 네. 누르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V를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색깔이에요. 보이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AA라 되어있는 거보세요 AA. 네. 이게 폰트 바꾸는 거예요, 폰트.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좀 굵은 폰트를 쓰고 싶으시면 굵은 폰트를 선택하시면 굵게 폰트가 바뀌어요. 이렇게 굵게 폰트 보이세요? 여러분? 네, 네, 네. 이렇게 여기서 글씨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을요. 자, 하는 김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 AA a 죠 네. AA 들어가서 폰트를 하면 저는 한국어가 돼있고 한국어 폰트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어. 여러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스토어라고 돼있는 집처럼 생긴 뭐... 아이고 또 나갔다. 줌잇을 자꾸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키가 중복되는 모양이네 나가버리네 음. 음. 자 여기 보시면 요, 요 스토어 있죠 요 사, 상가 네, 네. 이걸 클릭하면은 상점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폰트를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보이세요 네. 여기 있는 폰트를 내가 클릭해 가지고 클릭해서 받고 싶은 폰트가 있으면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는 한국 여기 고득체 위에 보면 한국어 폰트가 있거든 한국어 보이세요? 고딕체 위에 있어요, 위에. 한국어 폰트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다운로드 누르면 설치가 돼요. 다운로드 누르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른 폰트들도 쭉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뭘할수 있어요? 네. 여기서 어, 그 한국어 폰트에 추가되는 거이 폰트들이요. 그러고 나가면, 나가면 여기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폰트에 지금 다운받은 것들이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보이세요? 이렇게요? 예. 네.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OK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로 바뀌어요. 글씨가요. 그래서 폰, 색깔과 폰트만 바꾸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예쁘게 글씨가 들어갑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in animation, animation, out animation, alpha, 내가 있죠? 겉그 밑에 쭉 내려보면, 더 밑에 더 있어요, 여러분. 밑에 더 있어요. 내려보면 윤곽선 그림자 글로 많죠. 그래서 윤곽선부터 제가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윤곽선을 딱 주게 되면 눈에 확 달라져 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죠? 글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썸네일에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 많죠. 그죠? 그래서. 키네마스터 대단한 거는요, 어, PC에서 있는 대다수의 편집 툴을 갖고 있는 기능들을 대다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금만 응용하면, 조금만 응용하면은요. 그리고, 자, 나가서 해보면,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글로우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림자, 글로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줄수 있어요. 글로우는 반짝반짝 되는 거죠, 그죠? 예, 퍼져나가는, 퍼져 거예요 배경색도 들수 있죠, 배경. 배경색도 들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게 한번 만들어 놓고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인 애니메이션이 뭐냐, 그러면. 자막이 나올 때 빙글빙글 돌아가던 가 효과를 주는 거, 이렇게. 이런 효과. 이런 효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막이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나오는 효과. 자막이 시작할 때 나오는 효과. 이렇게. 어떤 걸 써볼까? 왼쪽에서 나타나, 기 이런 거? 이렇게. 이런 효과들을 여기다가 줄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특별하게 안 하더라도, 이 키네마스터에서 자막을 갖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줄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어떤 효과냐 그러면 타이핑 효과를 좀 좋아해요 저는요 이 타이핑 효과를 주면 여기 아래쪽에 시간을 정할 수있어 여러분 보이세요? 글자가 나오는 시간을 이렇게 좀 느리게 정할 수 있거든요 네.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글자가 한자씩 한 나오죠 한자씩 이런 효과도 들줄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만 잘 지정하면 굉장히 재밌는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완료가 되면, V차, V차 선생님, V차 시 보이세요? 네, 누르면,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보라, 여기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제가 재생시켜 볼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잠깐만요. 네.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실습할 시간. 여기 플레이 버튼 보이세요? 네. 제가 할 때는 설명을 듣는 게 좋으세요. 네, 플레이 버튼 누르면. 수단 메모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지금 현재. 어, 나왔죠, 그죠? 그이 하나 올라왔네요. 자, 근데 어떤, 내용을, 어떤 문제가 있냐. 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요 자 자막이 나왔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자막이 나왔다 사라져서 빨리 사라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요자막 있죠 글자 네. 글씨 텍스트를 클릭하면 여기 노란색 선 보이세요 네. 이걸 가지고 오른쪽으로 늘리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막이 나오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줄이면 줄이면 자막이, 너무 자막이 기네? 그럼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어요. <웃음> 이렇게 나오는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나오는 시간대를요. 그러니까 자막이 좀 길다 싶으면 줄이면 되고요. 자막이 짧으면 좀 길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나오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효과 중에서 하나만 다 하고 제가 끊, 끊, 끝낼게요. 레이어에 가서 다시 글씨를 쓸 거예요. 글씨 텍스트 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돈이라는 글씨 를 써요. 돈 우리 다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별로 반응이 없네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 자, 자 돈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자, 돈이라는 글씨 썼어요, 제가. 그럼 이 돈을 글자를 갖다 돈이니까 좀 붉은색으로 할까요? 붉은색으로 좀 하고 폰트를 폰트를 어. 어 음, 많이 라고 할까요? 아니면 폰트를 뭘로 정할까요? 음. 이번에는 좀얼체로 채로 바꿀까요? 얼체로 채로 할까요? 얼체로 네. 이렇게 해서 들어왔죠? 그죠? 이게 음. 지금 돈, 이죠 돈. 그죠? 이 돈. 이해시겠어요이 돈을 위에다 갖다 놓고. 아이고, 이거 너무 캬다. 제가 글씨를 썼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글씨를 하지 말고 이거를 그림으로 이미지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로요. 자, 보시면 여기를 어길게요. 다시 네.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동이 안 되나 잡히지가 않아서 야, 올라가라 <웃음> 안 되겠네요 이상태로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in 애니메이션 해줬잖아요 in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영 자, 나올 때 효과가 딱 나오고 멈추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out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자막이 그냥 사라지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사라져라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계속 그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보면 상단에 연락처가 반짝 반짝 반짝 계속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라고요 저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 애니메이션 효과에 가면 전멸 효과가 이제 반짝 반짝 반짝 계속 하는 게 이렇게 반짝 반짝 반짝 그리고, 느리게 깜빡이가 반짝, 반짝, 반짝,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 분수 같은 효과, 이런 거. 돈이 막 떨어져. 돈이 막 떨어져. <웃음> <웃음> <웃음> 이해되시겠어요? 그 어디로 내보내기 하냐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거 비디오처럼 생긴 그림, 요거, 이거 보이세요? 요거요? 요거, 위로, 화살 표율에되 있는 거. 저게 내보내기 기능이 내보내기. 자, 항상 얘기하죠. 동영상은, 저장한다는 표현을 안쓴다 그래서, 그죠? 내보낸다, 제작한다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죠? 그 버튼이 요거에요 화살표 위로 가는거예요 쟤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해상도 물어보는 나오죠? 대부분 여러분 기본이 4K로 되어있을요 4K 기본이요 근데 4K라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QHD나 FHD로 낮추면 낮추면 용량이 확 하고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용량이 크거나 좋으면 4K로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깨끗한 화질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 그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폰에 쌓이겠죠 영향이요, 영상이. 동영상이에요 그 관리를 할수 있으면 고화질로 하시는게 제일 좋긴 해요 4K로 제일 위에 있는 숫자로 근데 그게 아니면 보통은 여기 FHD 보이세요 FHD FHD 라는게 FHD에요 여러분 보통 FHD라는 해상도만 해도, 이 해상도만 해도 거의 대다수가 영상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FHD만 해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한 그게 아니면 이 FHD를 맞추세요. 그럼 용량이 보세요. 그러니까 FHD는 지금 용량이 어때요? 87메가 잖아요. 근데, 아이고이거 근데 여기 4K로 가면 용량이 거의 어래요 348메가 잖아요. 그죠? 네배에서 5배 가까이가 용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 좋은 폰에 고화질로 계속 할래요?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굳이, 어, 4K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 내보내기 보이세요, 여러분? 네. 내보내기. 내보내기를 딱 누르면 이제, 내 핸드폰에 저장되는데, 물어봐, 이제. 유료로, 유료로 쓸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유료로 쓸래? 그러면, 유료로 쓸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한 달에 4,000원만 내든지 아니면 1년에 25,000원 내.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결제하면은 2,000원이면 한 달에 2,000원이 면 이걸 그 쓴다는 얘기. 한 달에 2,000원. 그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결제할 거면 아예 1년 단위로 결제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유료로 결제하면 이런 기능들 다 공짜로 쓸수 있게 해 줄게. 그리고 광고잖자리 광고, 광고도 안 나오게 할게. 그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워터마크가 메이드 위드 키네마스터라고 찍혀 나와요 여러분 그 광고도 없애줄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워터마크도 그러니까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써보고 아나 스마트폰으로 편집할 일이 많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고 하면 어, 월 2천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만합니다 음, 해요. 음, 그만큼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많이들 쓰기도 하고 근데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쓸 일이 없어 가끔 한 번씩만 하면 내가 그럼 무료 버전만 써도 충분하다고 여러분 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어, 아직 결제는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음, 다음 주에 제가 원래 오늘 해드리는 데들 시간이 안될 것 같고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알려줄 거거든요 라이브도 되면서 하는 거 그거는 워터마크도 안 나오고 공짜로 다 편집을 할수 있어요 웬만한 글을 그것도 할 거예요 어쨌든 할 거라서 그, 고, 고 요, 키네마스터라는 거두 개를 쓰시게 되면, 여러분 굳이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 여기 건, 건너뛰기 보이세요? 예. 건너뛰기 누르면 이제 내보내기 중 하고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제 영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동영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으로요. 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 갤러리에 익스포트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갤러리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익스포트라는 폴더에 이 영상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또 뭐가, 광고가 또 나와요. 여러분. 그죠? 광고가 계속 나오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무료 버전 쓰실 때는요. 광고 보기 싫으시면 어떡하라고요? 유료 버전 써야겠죠. 그죠? 광고 보기 싫으시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끝났죠?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 여러 스마트폰 앱에서 유튜브 앱을 실험면 유튜브 앱. 자, 유튜브 앱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실행하면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또 바뀌었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보라색처럼 생긴 버튼 보이세요, 여기요? 네, 여기 중간에 하기 전에 여러분들 계정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동그란 버튼 눌러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든 브랜드 계정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야 엉뚱한데 안올린다고 여러분. 여러분,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못 올리게 되면 엉뚱한데 영상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계정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정이 틀리면 계정 전환 여기 눌러가지고 계정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죠? 네.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예, 플러스 버튼을 탁 누르면, 딱 누르면 여기 동영상 업로드라고 나오죠, 보이세요? 예,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지금 편집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에 편집한 영상이 제일 앞에 있어요, 여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세부 정보 추가하는 코너가 나오죠, 보이세요? 여기서 어떻게 이 영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어, 인트로 나오네, 그죠? 인트로 나오고, 아까 그 제목 들어간 영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그죠?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 아, 맞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제목 그죠 제가 유튜브에서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그죠 제목을 열심히 적습니다 제목을 열심히 만들고요 설명 그 다음에 공개 여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음 버튼 누르고 나가면 다음 버튼 누르고 나가면요 은 뭐가 나와요 여기 시청자 아동용 아닙니다 그죠 아동용 아닙니다 그리고 동영상 18세미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업로드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되셨어요 어려운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설명 내용 다 입력하고 다음 버튼 눌러가지고 아동용 아닙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체크안하면안 넘어가니까 음. 아동용 아닙니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누르면 지금 이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내 채널에. 그러니까 굳이 PC에서 크게 심하게 작업 안안 해도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영상 찍고 바로 거기서 편집해가지고 자막 집어넣고 이제 간단하게 그죠? 집어넣고 그냥 바로 업로드하면 들어간다고요. 업로드하면. 운로드 하면 그래서 <웃음> 실질적으로 제가 이게 수업을 많이 해보지만 스마트폰이 편리하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PC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또 복잡 기능 그만큼 또 기능이 많다 보게 되니까 배우는데 오래 걸려. 근데 스마트폰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의 두 시간도 안 했어요, 그죠? 공부를 거의죠? 그한 시간 반 정도 공부했는데. 뭐야 이거 영상 하나 찍어서 자막독한 듯이 금방 쉽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나오나 그렇게? 요 나오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쉽게 편집할 수어 왜? 어, 스마트폰은 어, PC만큼 기능들을 많이 못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기능들만 집어넣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까지 다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다 보게 되니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키네마스터 제가 우리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키네마스터의 여러분 수업 이거 제대로 들으셔야 저한테 진짜로요. 다음주까지 완벽하게 들으면 거기 인터넷 시중에가시면 유튜브 그 교육글래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한 50%는요. 이 키네마스터 교육하는데 20만원, 30만원씩 받아요. 온라인상 교육에서요. 이 교육 하나만. 이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하는 교육만 그렇게 받는다고 여러분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것만 어, 이그 저한테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어이 교육에 와서 오셔 가지고 어, 활용하시는데 도움도 되시고 돈도 아끼시는 좋은 거니까 어, 꼭어이 키네마스터 한번 연습 을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가셔서요. 선생님, 자, 네. 이게 동영상에서 말을 많이 하는아요이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걸 해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는 목소리를 자막으로 완성시키는 걸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 주에 해드린다고. 다음번 수업 때, 다음 번 수업 때. 네, 오늘은 이대로 올리시고 네. 다음번에도 한번더 하면 되죠. 뭐. 네, 어차피 네, 할 거니까. 네. 네? 그렇죠. 스마트폰이 편집 도구들은요. 어, 탭으로 편집하시, 편집하시는 게 좋아요. 화면이 크니까. 키네마스터도 어, 탭에서 받으셔서, 그죠? 어, 탭에서 앱안 받아서 편집하면 훨씬 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훨씬 낫습니다. 탭에서 하시는 게. 요 스마트폰 알베스피어 조금만 데서 눌러가면서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웃음> 엄청 힘든데, 탭에서 하면 괜찮아요, 탭에서. 그러면 화면이 좀 넓어서 그렇게 좋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한 수업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채널 아트랑 채널 아이콘 만드는거 했죠? 그죠? 예, 네. 채널 아트랑 채널 아이콘 만드는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쁘게 만드는걸 여러분들한테 하라는게 아니라 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변경하는구나 라는걸 알아라고 설명드린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들줄 알아야 뭘하는거예요 내용을 넣을 수 있잖아요 내용 무슨 뭐 채널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문구도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구를 정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하라고요? 맡겨라 그게 제일 빠르다. 그리고 맡기는 사이트가 어디라고요? 큰몽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라. 제가 큰몽에도돈 뭐 받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해보니까 어, 플랫폼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좋은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노동력 착취하는 회사니까 근데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거죠. 거기에 노동을 제공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사용자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디자이너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 내고는 충분히 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가 오늘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설치했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멸치에서 만들어 놓은 오프닝 영상을 먼저 가지고 오고 편집할 영상을 가지고 와서 두개 합쳐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상을 편집을 한 거죠 자막까지 넣어서 편집할 때 가장 어, 기본이 뭐라고요 소리를 제일 먼저 세팅해라 그죠?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잘라라 필요없는거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더빙도 하던 자막도 집어넣던 그때부터 하라는거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영상편집을 기본을 가지면 어, 영상편집이 엄청 쉬워집니다 그, 키네마스터 대충 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동안 몇시간, 몇십시간 공부했잖아요 했는데 키네마스터 하나에서 끝나지 않나요? 키네마스터 하나로 하나 찍어서 그죠? 잘라서 편집해서 자막 넣는거까지 한 방에 끝나는 프로그램이니까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화면이 작다 보니까 편집하다 보면은요, 긴 시간 영상 편집하기가 아마 히, 엄청 힘들 거예요. 시간이 이제 5분, 10분 넘어가면은 그 영상 편집하는 게 쉬워지지,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긴 시간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OBS랑 구루 같은 거 쓰는 게 맞다는 얘기. 거기다가 이제 모바비나 프리미어나 베가스나 애프터 이펙트나 파워 는걸 써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뒤로 에 가서 우리가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요 어쨌든 최대한 한번 맞춰볼 테니까 저 어쨌든 오늘 어, 우리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막 확대돼 가지고 저도 무조건 나오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래도 어, 생각보다 많이들 나와주셔서 공부하셔서 가지고 어, 굉장히 감사드리고 물론 이제 오프라인으로 못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오프라인이 좋아요 어쨌든 오셔서 수업 듣는 데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